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으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기로 할게요. 다들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가 위험하다면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새롭게 변화하려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혀 없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겠지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으 주식을 해서 실패한다고 죽는다고 한강 가고 그럴까요? 이유가 뭐냐고요? 왜 실패하냐고요? 대답은 다음과 같을 겁니다. 작전주에 물려서요. 미수물빵에서요 이런 개소리를 한다면 그냥 대가리 받고 반성해야 합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욕심과 조급증에 있습니다. 욕심과 조급증. 이것 안 버리면 한강 가야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100만원 투자해서 10만원 벌었으면 10% 이익이라서 감사해야 하는데 빚내서 10억 투자했음 1억 벌었는데 1억 벌었음 차도 바꾸고 좀더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데 이런 개소리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제는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20대 때는 멋모르고 시간 낭비하다가 30대 되면서 조금 조급해집니다. 아파트는 한채 사려면 엄청 비싸고 그래 한건 하자. 인생 뭐 있나. 한 방이지 하면서요. 그리고는 작전주 들락날락 하다 원금 팍팍 줄어들고 그래 넣어 죽고 내죽자 하면서 돈 죽죽 끌어서 풋홀 몰빵으로 지르다가 한강 갈까 하다가 뭐 응기도 없으니 그냥 대가리 받고 폐인의 길로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간 사람이 있다고 해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했다면 그것의 원인을 없애면 됩니다. 욕심과 조급증을 버리십시오. 주식을 할 때에는 바둑 한 판을 둔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조금 밀렸다고 바둑판 치우고 다시 두자고 하는 사람이 되어선 안 됩니다. 처음에 밀리더라도 나중에 대마를 잡아서 이길 수 있고 느긋하게 한수한수 한수 기다리는 미덕을 길러야 합니다. 조급증은 기관, 애널 등등이 만들어낸 아주 개같은 손절이라는 말과 결부됩니다. 손절이란 게 뭡니까? 아주 완전 개소리 아닙니까? 저는 가끔 손절의 미약, 손절만이 살 길, 이런 개소리를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작전주에 들어가서 상투 잡았을 때, 꼭꾸라질때 하는 소리이지요. 작전주 들락날락해서 쪽박찬 애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또 들어가나요? 혹시 나는 대박을칠것 같아서 라는 아주 개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강원랜드에 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잃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가서 돈을 꼬라박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는 할수 있다는,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다는 환상 속에 빠져있는 거지요. 작전주에 들어가는 것은 강월랜드에 가서 돈 버는 거랑 비슷하게 확률이 적다는 것입니다. 물론 혹자는 그런 말 하겠지요. 나는 작전주로 열대 벌었어. 난 작전주에 귀재양하고요.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불쌍한 개미들 꼬드기는 작자들 말년은 항상 똑같습니다. 한 번은 크게 터집니다. 예를 들어 천만원 투자해서 1억이 되었다 하자고요. 엄청 자랑하고 다니겠지요. 나는 주식의 천재야. 이런 개소리 하면서요. 1억으로 차 바꾸고 룸몇번 쏘고 해외여행 몇번 다니고 이렇게 놀면 금방 돈이 없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또 터지겠지 하면서 머릿속에 그때 대박이 몇속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작전주 들락날락 계속하는거지요. 이때에는 우량주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왜냐구요? 너무 더디거든요. 엄청 늦거든요. 작전주처럼 팍팍팍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전주 주변에 하이에나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사자, 호랑이 먹고 남은 찌꺼기 먹으러 갔다가 뒤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확실하게 대박칠 수 있는 콜풋 해야지 하면서 콜풋 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돈다 잃고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대출 팍팍 끌어서 투자했다가 그냥 꼬라박아서 뒤지는 거지요. 그러면 와이프는 실망해서 엄청 구박하고 화내고 난리 치면. 하는 소리가 나도 잘해보려고 그랬지. 나도 돈 벌어서 호강시켜주고 싶어서 그랬지. 한방에 부자되어서 이런 개소리를 한다면 대가리 받고 뒤져야 한다고 봐야지요. 와이프는 콩나물값 100원도 아끼는데 클릭클릭하면서 돈 팍팍 날리고 자식애들 장난감 하나 못 사주면서 담배나 퍽퍽 피면서 풋홀 작전주 들락날락 하다가 돈다 잃고 집에 가선 한숨만 푹푹 쉬고 그냥 대가리 받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방법은 없나요? 제가 하는 말 새겨두세요.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지금부터 실천해야 할 요강을 말합니다. 첫 번째 욕심을 버리세요. 주식으로 미수몰빵해서 한 방에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 생각 안 버리면 그냥 뒤지는 겁니다. 절대로 버려야 합니다. 나는 주식을 30년 하지만 실패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즉 손실 보면서 판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난 철저하게 철저하게 여의자 근무만 하고 돈을 묻을 때에는 공부 엄청 열심히 합니다. 특히 특구량주만 공부합니다. 갑자기 사소한 이유로 꼬라박은 주식에서 그 사소한 이유가 풀릴 가능성이 농후한 종목 실적이 갑자기 확 줄은 종목이 그 이유가 경영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정세 석유 환율에 의해서 급락한 특구량주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낚시하듯이 바둑 두듯이 기다리면 그 사소한 문제가 풀리고 제자리 찾아가고 쭉쭉 올라갑니다. 이 종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미들이 모여들고 콩나물 파는 아줌마까지 모여들면 난 유유히 그 주식을 팔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돈은 은행에 박아둡니다. 부동산에 박아두던지 그리고 뉴스에서 주식계서 자살했다는 소식 한번두번세번 번, 번 정도 들리면 그때 다시 먹이 감을 찾습니다. 거래량 팍팍 줄고 가운으로 주식은 하지 말자는 말이 하나 둘씩 생길 때 나는 다시 주식에 투자합니다. 즉한 큐에 한 방에 한 번에 뭐하라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말하겠지요. 여열 자금이 없는데요. 이런 소리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대가리 받고 반성해야 합니다. 놈 쏘지 말고 단본 10만원이라도 여열 자금 있으면 우량주에 한주한주사 모은다고 생각하고 투자하십시오. 아무거나 사지 말고 갑자기 하락한 초우량주 절대 망하지 않는 주식에 한주한주 한주 사두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선 공부를 해야지요. 왜이 주식이 떨어졌을까? 등등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애널들, 기관, 지라시들 개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TV에서 분필 들고 개소리하는 증권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실제 삶은 다 걸뱅이들입니다. 개들의 개소리에 피 같은 돈을 묻으려면 또한 대가리 받고 반성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한 방은 없습니다. 그 벼락 맞을 확률을 가지고 산다면 인생 쪽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조급해 하지 마세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다고 믿으시고 천천히 하나하나 한다고 생각하세요. 급하게 빨리빨리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책을 들어보세요. 무겁지요. 하지만 그 책은 한장한 한 장의 종이가 모여서 책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이런 마음의 준비 없이 주식을 한다면 백전백패입니다. 조급해 하지 마세요. 바둑을 둘때 수익기를 하고 두듯이 하나하나 생각하고 차근차근 해야 합니다. 낚시할 때 급하다고 미끼 없이 던지면 고기 잡히나요. 차근차근히 하세요. 절대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서둘다간 인생 서둘러서 마감합니다. 자 이렇게 욕심과 조급증을 버려야 하는데 절대로 욕심과 조급증을 못 버린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클릭해서 다른 것을 보세요. 만약에 만약에 그게 같은 욕심과 조급증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으면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욕심과 조급증을 버린 상태에서 주식을 하는데 투자를 할때 외로워야 합니다. 외롭다는 게 뭐냐고요? 다들 뒤진다고 할때 주식을 매수하시고 다들 전문가인 걍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고 다들 주식으로 생난리 부르스 칠때 팔고 나오는 것입니다. 군중과 반대로 하나하나 하나 하는 것입니다. 즉 일반인과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부자와 가난함 그것은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관성에서 벗어나느냐 못 벗어나느냐 차이인 것입니다. 떨어지면 세상 끝까지 떨어진다고 믿는 관성 오르면 세상 끝까지 올라간다고 믿는 관성 이것이 일반인의 특징이고 실패한 개미들의 관성법칙입니다.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다들 떠날 때 들어가고, 다들 들어갈 때 유유히 혼자 떠나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지만, 우량주가 갑자기 사소한 이유로 쭉 떨어진 우량주에 내피 같은 열자금으로 빌려줘서 다시 일어나라고 투자하는 것이 바로 주식인 것입니다. 5일선, 21선, 상방, 하방, 눌림목, 그래프 그어가면서 개소리하는 애널들이나 TV 족집게 도사들, 카페 걸뱅이들. 이런 개소리에 절대로 연연해선 안되고 영향을 받아서도 안됩니다. 그들 모두 다 걸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걸뱅이의 개똥철학에내 피같은 돈을 처박게 하나요? 아니지요. 말도 안될 말이지요. 현재 본인의 나이가 20대라면 열심히 공부하세요. 전문지식을 쌓으세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세요. 그게 어려워요. 시간도 없고 이런 개소리하지 마시고 미친듯이 자기개발에 용악 매진해야 합니다. 20대의 투자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전문성 기술력을 길러야 합니다. 20대 그것을 못하면 인생이 서서히 피곤해집니다. 20대에 열심히 놀다가 개집질에 미팅 소개팅 개집 다하다가 허접한 회사 들어가서 살아보니 막막하지 앞달이 죽죽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주시기야 하고 몰빵하면 뒤집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30대라면 허리띠 졸라매고 20대 잘 놀았으니 놀지 말고 기분 좋다고 룸 쏘고 이런개 짓거리 하지 말고 허리띠 꽉 졸라매야 합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모아서 그 돈을 안전한 투자처에 모아서 삼짓돈을 만들고 초우량주가 갑자기 폭락했을 때 기회가 왔을 때다 묻으세요. 몰빵하세요. 여유자금이니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나중에 100%씩 이윤을 남겨줍니다. 몇 년만 묻어두면 말입니다. 40대라면 그냥 하던 대로 사세요. 그때 괜히 뭐하려고 깝치다가 뒤지는 경우가 생기니 그냥 살아왔던 대로 살면서 욕심과 조급증을 줄이면서 노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쇠주 마시면서 인생 뭐 있나 이런 개소리 하지 마시고 그 돈이라도 차곡차곡 모으시고 마누라 자식 모르게 보험을 붓는다든가 안전한 투자처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든가 해서 20년 후에 노후자금 마련한다고 생각하세요. 인생 대역전한다고 나도 부자가 될 거야 하면서 살고 있는 집을 담보대출 받고 지르다간 뒤진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40대에는 하던 대로 사셔야 합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보증 잘못 서서집다날아가고 어릴 때부터 난 전세만 살았습니다. 이집저집 집 이사 많이 다녔습니다. 당시 대학을 다나온 부모님이셨지만 재테크에 제 자도 모르시던 분들이 순박하게 직장 일만 하시다가 모아둔 돈, 모아둔 집을 잃으셨지요. 내가 고등학교 때인 것 같네요. 또 전세를 옮기는데 주인집의 여자 꼬마가 중학생쯤 되어 보였는데 걸뱅이 보듯이 나를 보더라고요. 견눈질에 걸뱅이 같애 라는 표정으로 나를 보더라고요. 나는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현거나 그리고 능생 세 명은 남들이 하는 것 하나도 못 하면서 우리 셋은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한방에서 다섯 식구가 잔 적도 있었지요 엄청 가난했지요 하지만 우리 형제들은 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지금 셋다 엄청 잘 나갑니다 자랑 같지만 다들 한가락씩 합니다 직업 얘기하긴 그렇지만 탑탑 레벨입니다 어릴 때 가난하게 자라서 어렵게 어렵게 자라서 돈의 욕심도 다들 있습니다 나는 지금 건물만 10개입니다 1년에 내는 세금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는 그 건물들을 보면 밥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돈한푼 없이 하나하나 이룩한 것들입니다. 한 방은 없습니다. 매달 월세를 받는 곳이 서 31군데입니다. 매달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 계산하는 마누라 보면 안쓰럽지만 좋아합니다. 그래도 유복한 마누라. 집안에서 반대를 했지만 내가 20대에 열심히 공부해서 지위와 명성이 좋아서 미래가 좋아서 결혼은 했지 나는 그때 말했습니다. 자수성가 하겠다고요? 그 당시 지휘와 명성은 있는데 방한칸 원룸에서 신혼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중고가고 TV 남들이 버린 것들. 새벽 3시에 하루는 구엌에서 소리가 들리길래 나가보니 와이프가 어디서 주워온 프라이팬에 기름을 닦고 있었습니다. 텃방 문질러서 쓴다고 나는 그것을 보면서 꼭본버로서부자 만들어줄게 라고 속으로 다짐다짐하면서 깰속까지 다짐을 하면서 겉으로는 당신 정말 알뜰하다. 우리 부자 되겠다. 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지금도 돈이 많아도 우린 대부분이 중고입니다. 새 차는 사본 적이 없습니다. 와이프 차는 외제차로 좋은 거지만 그것도 중고입니다. 차는 사면 가격이 떨어지므로 2년 정도 된 차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얘기라면 너 잘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도 어렵게 시작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0대에 소위 말해서 미친 듯이 내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30대에는 그 흔한 외식도 자주 안하고 모으고 모았습니다. 40대의 모든 것이 결실을 맺고 급상승하더이다. 기회가 올 때마다 자산이 증폭 증폭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조급증을 버리고 자신이 지금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고 현주소가 어디인지 거울을 보고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것인지를 스스로 답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